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기초상에 나오는 받침 없는 디귿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본 다음에 그림의 이름을 말해 보세요. 그런 다음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다, 오다, 오다. 가다, 가다, 가다. 도구, 도구, 도구. 기도, 기도, 기도. 구두, 구두, 구두. 너도 나도, 너도 나도. 두유, 두유, 두유. 디다, 더디다, 더디다. 기어가다, 기어가다. 누더기, 누더기.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도, 나, 도, 너도, 나도 구두, 구두 도구, 도구 오다 오다 가다 가다 두유 두유 더디다, 더디다. 기도, 기도. 누더기, 누더기. 기, 어, 가, 다. 기어가다. 다잘 따라서 읽어보셨나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면서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